안녕하세요 논장입니다 제가 경주에서 하룻밤 자고 두부찌개집 진짜 맛있는 집이 있어요 제가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이 집은 아, 로포집인데 끝내줍니다 회장도 짝이고 두부찌개 저는 태어나서 이렇게 맛있는 집은 처음 먹어봤어요 지금 경주에서 제천으로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가서 뵙겠습니다 야 이제 여기가 이제 단양 제천 방향인데 완전 이제 시골길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원래 이 가게가 3시까지 밖에 안해요 9시부터 열어서 3시까지 영업을 하는데 지금 1시 도착시간이 한 2시 조금 넘거든요 까딱 잘못했으면 못 먹을 뻔했습니다 못 먹을까봐 엄청 빨리 달려왔네요 서울에서 여기 한번 먹으러 오려면 은 일찍 서둘러서 와야지 먹을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지방 쪽이나 이렇게 갑자기 일이 서서 나올 때만 가끔씩 가까우면 은 들려서 먹는 곳이니까 들어가는 입구조차도 여기에 뭐 가게가 있나? 여기에 그 유명한 맛집이 있나? 이럴 정도로 그냥 완전 시골이에요 그리고 되게 웃긴 부분이 이 가게에 가보면 은다 달력이에요 왜 그런가 봤더니 완전 동네 사람들만 다 와서 먹는 진짜 오리지널 맛집입니다 이 집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동네에 뭐 은행이나 이런 게 오픈했을 때는 달력이라도 걸어주지 않으면 얼마나 섭하겠어요 그래도 나름대로 굉장히 유명한 맛집인데 동네에서 그래서 거의 달력으로 도배를 했습니다 가게가 이따가서 한번 보십시오. 여기가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마을로 들어오는 길이에요. 처음에 여기 왔을 때는 찾아오는데 완전히 뭐 시골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 가게가 있나? 길 잘못 들어왔나? 아, 이러면서 찾았던 아, 기억이 나네요. 목적지가 오른쪽에 있습니다. 시골 순두부 요지. 조금만 못 늦어도 있습니다. 못 먹을 뻔했네요. 오른쪽에 여기만 있습니다. 차 있는 거 보십시오. 경로 한데를 빨리 가야 됩니다. 음. 야 어떻게 알고 여기까지 다 찾아 와요? 근데 여기 진짜 완전 시골입니다, 이 분. 여기.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웃음> 진짜 시골 집이에요. 자, 여기 다 집에 달력이 다 붙어있어요. 다 달력이에요. <웃음> <방에는> 은기는다 달력이에요. <웃음> 음. 음. 자, 여기가 그냥 두부부침이 아니라, 여기 이제 초록색 비슷하게 나는 게 산초예요 산초 산초기름, 산초기름. 네, 설명해 주실까? 아 어. 이게 그 산초 나무 열리는 음. 그 열매 음. 열매에서 짠 기름인데 이걸로 한 스푼 정도 떠먹으면 약이래요 제천에서 제일 많이 나기 때문에 제천 사람들은 집집마다 산초 기름을 만들어서 요리할 때 쓰거나 약으로 쓰거나 한 근데 홈으로는 좀 달릴 수 있어, 이게. 원래 이게 저 산초가 너무 강하면은. 매운 맛이 좀 나거든요. 어, 들기름 같은 걸로 먹어도 되니까. 이두 가지로 나오는 거지, 여기가. 여기가. 어, 여기 봐봐. 이거 두 군데 있네. 근데 우리 올 때마다 산초를 먹었던 것 같은데. 음, 반찬도 맛있고 한 번씩 다 뒤집었어 알싸한 그 냄새가 나이염매 자체가 맵고 알싸하거든 음. 여기가 내가 보니까 그 두부찌개에 진짜 간을 반장으로만 한것같아 조선 간장으로만 딱 했는데, 너무 맛있어. 이 간장이 조선 간장이 <웃음> 조선 조선간장. 간장에서 너무 딱, 살짝 키워야 돼. 음. 원래 제가 두부를 좋아합니다. 원래 좋아하는데, 이 집은 진짜 더 크게. 진짜 간단한데 딱 마, 마지막에 마늘을 고딱두부랑 간장 맛이랑 너무 맛있어 생선 마늘이랑 간장으로만 했어두비맛 자체가 맛있으니까 그런 것도 있는데 나는 이 집의 핵심은 간장이라고 봐맞 음. 음, 음, 열고 남은 침대가 가나이 음. 맛이어 짠데 음 들어간 게 없어. 닭 두부에 마늘 박에 없어. 진짜 맛 집. 이고 신기한 집이다 어떻게 이 맛집 냈지 이거 먹고 서울 올라가면 또 생각나요. u l 에 끝내 끝내. a person now. I d o n 작가 n o w Good name, good name. I'm a d o c t o 가 I'm 친구가 속이 너무 안 좋아서 죽겠다고 하는데 그 와중에 이걸 다 먹더라고 해당이 됐다고. <웃음> 음. 음. 음. 음. 어, 말하는 거. 진짜 건강한 맛. 소들 두부 쪽에 이 정도만 하면 난리 날 거야. 땀에 눈물이 아니고, 다 눈물까지 날려고 진짜 건강한 맛. 음, 건강한 음. 맛인데도 맛있어. 음. 아... 아... 땀 흘리는 거만. 진장 잘했어. 이따가 또 마셔야 돼. 이따 아... <웃음> 또 마셔. 아. 리 직원들한테 또회이 있어서. <웃음> 네네. 네, 아, 아, 방금 방금 아, 네. 네. 아. 아, 진짜 전투적으로 보는데 아아 아, 땀이 너무 많이 나가지고 빨리 나왔어요 진짜 조금만 늦었어도 못 먹을 뻔 했네 자이 집은 제가 서울에서 2시간 반이 걸려도 아깝지 않아요 어, 정말 맛있는 집입니다 제천 들리실 일이 있으면 시꼭이 집에 와서 한번 드셔보십시오 어, 제가 추천드립니다 아, 아 너무 전투적으로 먹었나 봐요 땀이 너무 많이 나가지고 오늘 맛집은 시골 순두부집 정말 추천드립니다 꼭 와서 한번 드셔보세요 시간이 아깝지 않아요 호불호는 또 생길 수 있겠지만 저도 굉장히 까탈스러운 스타일인데 이 집은 정말 옛날 맛 그대로 진짜 간장으로 만들어서 정말 너무 맛있는 집이에요 그 간장 담아서 하시는 것 같아요 안 그러면 저런 맛이 날 수가 없어요 네, 꼭 와서 드셔보십시오